2. 예, 사회화된 이티제는 자신의 분수를 잘 알고 있습니다. 사회화된 이티제는 경거망동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. 또한 이티제의 특유의 팩폭을 날릴 때도 수위를 조절합니다. 그래서 딱딱한 노잼봇을 예상했지만 사회화된 이티제를 만난 상대는 오히려 푹 빠집니다. 2. 예, 사회화된 이티제는 상대를 배려하려고 노력합니다. 물론 이티제 특유의 기브앤테이크 합리적인 삶을 추구하는 건 맞지만 애인 앞에서는 유불리를 크게 따지지 않습니다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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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e Young San Yul Tong Hai STJ w a Yu I Honin Shin Go Hashi Gil Gi One Had n a d a ISTJ World Membership A Gaeed Hashi Mayan. Secret Ye Young San Bon In d u n Fan y i Young San Vlog ASMR d u n Total Negaji Benefit Yul Nu Lil s u i t Sub Nader Uchuk Sandan Card Lul c l i k Hag Eid Haju Se Yor.